왔는데요. 추천합니다. <웃음> 양파가 없어. 허관이 <웃음> 네. 하나도 없어. 다 말랐죠? 네. 마른 가지 양파의 뿌리가 그거죠? 네, 전부 다 이겁니다. 야, 꿈보게 잖아. 신발 때는 잎길이보다 뿌리길이가 어, 더큰것 같은데? 잎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뿌리 관리를 해서 뿌리를 최대한 깊게 박아서 케어를 월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뿌리 관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 어, 위에 순은 다 마르고 없어도 봄되면 이 뿌리들이 양분을 흡수해서 새순을 다 올립니다 아... 엄청 컸어요? 네, 한달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큰 거예요? 어, 뿌리가... 네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의 슈퍼농부 양파밭인데요 <웃음> 제가 2월달에 왔을 때이 빌밖에 안 보이던 양파밭이 이제 진짜 양파밭 같습니다 그죠? 양파 상태가 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죽어가다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뭐또 성장을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진짜 많이 컸어요 네, 그때는 비닐밖에 안 보였었죠. 시편농구에 응. <목소리도> 양파밭에 왔는데요. 초청합니다. <웃음> 양파가 없어. <웃음> 성황이 하나도 없어. 다 말랐죠? 네. <웃음> 양파 뿌리 뻗은 거 보이시죠? 우와 그 양파 뿌리에요? 네 전부 다 양파 뿌리입니다 여기에. 오, 엄청 깊게 들어가 있네 마른가지 양파의 뿌리가 그거죠? 네 전부 다 이겁니다 야 고보 지금 신발 때는잎 길이보다 뿌리 길이가 더긴것 같은데 잎만 키우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뿌리 관리를 해서 뿌리를 최대한 깊게 박아서 겨울을 월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뿌리 관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 어, 위에 순은 다 마르고 없어도 봄되면 이 뿌리들이 양분을 흡수해서 태순을 다 올립니다 오늘이 3월 24일이죠 엄청 컸어요? 네한달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빨큰 거예요? 어, 뿌리가 활착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양파들은 위에 순이 말라 들어가더라도 뿌리만 활착을 정확하게 잘 시켜 놓은 다음에는 어, 탄력 받기 시작하면 은 양파는 뭐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을 잘 합니다 그 뿌리 활착을 잘 하게 된 비법이 있습니까? 음... 저희가 가을에 그때 이제 정식할 때, 11월 달에 심을 때, 어, 바짝물 할때 s 팜 넣었구요. 그 다음 이제 그 슈퍼 옥토로, 에, 미생물 그 가공 개분입니다. 가공 개분 안에다가 이제 그이종의 바실러스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그때 활착할 때그 미생물들이 도움을 많이 준것 같습니다. 겨울 월동하기 전에 잎을 키워봐야 그 보셨다시피 다 마르죠? 잎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뿌리를 성장을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봄되면 알아서 성장을 합니다. 자. 음.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녹균병들이 어, 생겨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녹균병이 오고, 그 다음 녹균병온 자리에 그 잎들이 이제 재빛 곰팡이, 이제 검은색 곰팡이들이 핍니다. 확산되기 전에, 그, 최대한 빨리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밭 전체에 많이 보였다 하면, 뭐, 약을 쳐도 잘 듣질 않습니다. 한두 포기씩 조금 조금 나올 때, 그때 미리 미리 예방을 하셔서, 예방약 말고, 벌써 생기신 밭은 예방약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치료제를 써야 됩니다. 음. 어한 병에 뭐, 4만원, 5만원 정도 하는 치료제를, 치료제를 사용하셔서, 병을 사전에 확산되지 않게끔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녹음병 예방은, 뭐, 기본적인, 뭐, 저렴한 종합살균제, 음. 종합살균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제균박사, 음. 제균박사를, 어, 밭에다가 살포를 해서 병원 균들이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게끔 예방도 한 번씩 했고요. 네. 그래도 옵니다. <웃음> 그래도 옵니다. 제균박사입니다. 아, 그걸 왜푸시는 거예요? 어, 지금 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 땅에 수분이 많고 하면은 이제 곰팡이, 곰팡이들이 이제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어, 이제, 재피 곰팡이라든지, 그, 양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병해충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도 도와주고,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는 제균박사를. 유기농 탈지에요 네,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병해충관리용입니다 아, 그런 말이 써있네? 네, 병해충관리용 공시가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어 그럼 이게 그런 효과들이,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슈퍼옥토로에 들어가 있는 어, 리체니포미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균이랑 서브트리스균도 들어있으면서 곰팡이를 잡는 트리코마데 하지 않음 이름도 힘드네요 <웃음> 이 균들이 이제 곰팡이 잡는 데는 이제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게 살포를 한번 하려고. 이게 얼마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어, 500리터에 한 봉이니까, 어, 여기 같으면 4,000리터 탱크에 8봉 넣어서 사용을 하려고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가루네요. 그런 네. 가루 500g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양이, 양이 많죠? 네. 기존에 우리 쓰던 것보다는 충분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방을 할수 있지만 네. 치료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미생물이 효과가 있다 하지만 치료는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미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녹음병만 주의하면 되나요? 녹음병 오고 나면 잿빛 곰팡이가 오고요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흑색썩금균액병은 벌써 생길, 생겼다 길생 하면 벌써 하면 그봄 되면 벌써 표시가 많이 났었을 거고요 근데 다른 병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채벌레 음. 네, 총채벌레 오면은 이게 그 흡즙을 하면서 또 구멍을 냅니다. 양파 잎에다가 음. 네, 그러면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거든요. 약을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총채벌레? 네, 총채벌레는 지금은 나오지는 않고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한 4월 중반에서 5월 초 정도 조금 양파가 크면 산이 가깝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 빨리 옵니다. 음. 산밑의 밭들은 미리 미리 빨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뭐물 관리는 따로 뭐, 어떻게, 방법 없나요? 요즘 하도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음, 전국적으로 지금 뭐, 전라도 쪽은 지금 뭐, 제한급수 저갈 정도로 물이 귀하다고 해서, 막, 농가들이, 농가분들이 아마 많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요번에 구미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는, <웃음> 어제 한 20mm 정도? 한 20mm 정도의 비가 왔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바짝물 해갈은 된것 같습니다. 과습하면 녹음병이라든지 곰팡이성 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네. 너무 과습하지 않을 정도로의 물 관리를 해주시고, 투둑을좀 높게 배수가 잘 되게끔, 배수 관리에 또 신경을 써주시고, 양파는 지금부터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날씨가 어, 아침 기온이 그래도 영상 한뭐 7, 8도 정도 됐을 때 탄력을 많이 받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아침에 영하 1도, 아침에 얼어버렸 섰습니다. <웃음>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날씨, 아침 기온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웃음> 자, 지금부터 병해충 관리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물 관리, 그 다음 풀. 풀? <웃음> 네, 풀이 어, 더 나기 전에 이제 작을 때, 풀이 작을 때 뽑아주시면 어,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풀이 커서 이제 우거지기 시작하면 풀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음.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 미리미리 잡아주시고 이제 4월 한 초중순 정도 돼서 날씨 한낮 기온이 좀 많이 뜨거워진다 하면은 이제 관리기로 해서 북을 줘서 이제 비닐을 좀 덮어줘야지 만이 이제 양파 뿌리 안에 있는 온도가 좀 햇볕을 덜 받고 덜 올라가겠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리기를 해서 여기다가 흙을 올려주는 겁니다. 4월 한 10일 고상간에 자, 저희 한국농사TV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